안녕하세요 자차재 t v 의자차재입니다 어, 요즘 유튜브 찍을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조금 브이로그 형식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요즘 조금 지치는 감도 살짝 있고 그렇지만 유튜브를 이렇게 한 번씩 찍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겠다고 싶어 가지고 오늘 액션캠을 이렇게 들고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어... 마시을해야 돼. 아 <웃음> 어, 요식업 쪽에 요리사를 하면서 단점 어, 단점을 얘기하자면 네, 시간이 없다는 라 것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가지고 뭐 오늘은 8시 한 10분 정도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 20분? 8시 20분 정도에 나와 가지고 거의 지금 9시까지 업장에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업장에 가서 거의 퇴근은 퇴근도 뭐 거의 9시입니다 12시간 12시간 하고 오늘은 바쁘면 브레이크 타임도 솔직히 있을지 없을지도 솔직히 의문이고 뭐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고 지금 일을 하는 건데 퇴근해서 뭐 9시 반 정도에 집에 도착하면 뭐씻고뭐 뭐 간단하게 식사 잠깐 하고 하면 거의 10시 반 이렇게 됩니다 10시 반인데 10시 전에 안 자면 또 피곤하거든요 일단 뭐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 발전도 솔직히 없고 그렇다고 제가 최근에 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30분씩 이렇게 공부도 조금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꼭 저녁이라도 조금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진짜 좀 바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뭐 서울에서 근무할 때는 새벽에 이렇게 어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어,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억지로 어, 어렵게 외국어를 조금 배웠거든요. 지금은 진짜 그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요즘 또 유튜브도 전세계에 다 이렇게 나오니까 외국어를 진짜 배워놓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팍팍 팍팍 들거든요 그니까 러 어... 혹시라도 요리를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와 정말 내 시간이 없고 나는 집에 와가지고 진짜 술 생각밖에 안 난다 술 한잔 마셔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진짜 한 어금니 꽉 깨물고 한 2년 정도 뭐몇년 어, 정도 그러니까 외국어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진짜 괜찮거든요 물론 거의 뭐 포기할 확률 90%, 90 이상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외국에 안 나가 외국에 나가지 않고 외국어를 배운다는 거는 진짜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독해야지 이렇게 외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. 혹시 요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도 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뭐 그렇지만 자기가 진짜 원한다면 어 그거를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필사적으로 때를 깎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뭐 해야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오늘은 요리사의 단점 단점도 얘기했고 뭐 이것저것 얘기해 봤습니다 뭐 출근 시간이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얘기는 못한 것 같고 뭐 지금 운전도 해야 되고 수선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또 좋은 썰들을 조금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위 잘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치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